여러분, 소울워커 좋아하세요? 좋아하신다고요 알고 있어요 소울워커를 좋아하는 여러분을 위해 멋진 굿즈들을 준비했답니다 짜잔! 치 족자봉이에요 너무 예쁘죠? 한눈에 다 담기도 어려울 만큼 넉넉한 사이즈 요즘 같은 더운 여름날 딱 어울리는 코스튬 버전의 일러스트 거기다 유독 답답했던 여름을 보내셨을 여러분을 위해 시원한 바다 배경까지 이 족자봉을 여러분 방에 걸어놓으면 소울워커 중 가장 완벽한 캐릭터 치이와 함께 바닷가에 놀러간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? 자, 다음 굿즈는 다키마쿠라 아, 다른 캐릭터들 족자봉도 소개해줘야 한다고요? 그러죠 뭐. 굳이 꼭 필요하시다면.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진 않으시겠지만 소개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소개해 드릴게요. 이쁜 하루, 멋진 어윈, 또 멋진 진, 그리고 이쁜 릴리, 이쁜 이리스, 이쁜 에프넬, 마지막으로 치보다 머리 큰 스텔라까지. 족자봉은 소울워커의 모든 캐릭터들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. 여러분이 원하는 굿즈에만 응모할 수 있고 많은 횟수를 응모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, 참고해주세요. 자, 다음 소개할 코즈는 바로 치의 사키마쿠라입니다. 우후! 어머, 그림이 좀... 여러분들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? 보면 치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네요. 나랑 놀아줄 거야? 얼른 와, 나랑 놀자. 정말 그동안 치 캐릭터만 굿즈가 없어서 많은 워커님들이 속상하셨을 텐데 꼭 그런 분들이 이번 굿즈에 당첨되셨으면 좋겠어요. 소울워커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그 중에서도 특히 치를 플레이하고 사랑해주시는 워커님들 꼭 당첨되시라고 제가 응원할게요.